안희정 두번째 검찰 출석 합의에 의한 성관계. 정무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강압성을 부인했다.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지 열흘 만에 사실상 검찰에 첫 소환된 안. 전 지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주장을 이어갔다. 김지은 전 정무 비서가 안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첫 폭로한지. 하루만인 지난 6일 새벽 안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안전 지사는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안전 지사를 고소한 피해자 두명인 김씨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기혁씨를 언급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고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며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강요 부분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즉 답을 피하고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안전 지사는 지난 6일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가늠 혐의로 이어 14일엔 기혁 씨에게 앞선 두 혐의에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해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안전 지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이어간다. 1차 조사된 첫번째 피해자 김씨를 조사하던 중에 안전 지사가 갑작스럽게 출석을 통보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두번째 피해자의 변호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틀 뒤 변호인을 통해 강압은 없었다. 애정관계였다고 밝힌 바 있는 안. 전 지사는 이날 2차 조사에서도 합의한 관계였다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번째 피해자인 기혁시는 16일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8일에도 10시간 조사를 받았다.